빛이 없는 하루에 혼자 서 있는 듯 어떤 말도 반갑지 않은 날에 그래 넌 항상 거기 있지 그게 난 너무 편했나 봐 좋았나 봐 만큼 멀리 걷고 있는 사람들속 너만 참 빛나 보여 그저 힘들던 아마 너도 그렇지. 때로 할수 없는 불안함에 아픈 날도 있었어.